네, 여섯 번째 미션인 우주정거장 모듈입니다 이 우주정거장 모듈은 콘 모듈, 튜브 모듈, 도크 모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동쪽에 꽂혀 있는 콘 모듈을 뽑아서 완전히 베이스 안쪽으로 가져다 놓았을 때 16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에 있는 이콘 모듈을 우주정거장 모듈 서쪽에 있는 이 구멍에 삽입을 했을 때 16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이 도크 모듈은 남쪽으로 꽂혀 있는데요 이 도크 모듈을 뽑아서 아까 동쪽에 꽂혀 있던 콘 모듈 쪽으로 삽입을 하게 됐을 때 14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